입니다 여러분 오프닝은 이따 제대로 찍고요 생략할게요 지금 마트에서 장볼 거예요 비밀이에요 신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요 장 먼저 볼게요. 자, 좋아하는 니가터치 이런 떡도 좋아하고 숙떡도 좋아하는데 어제 숙떡 먹었을까 오늘은 몇 떡을 먹었지? 근데 내가 파운드 좋아한단 말이지? 뭔가 이게 쫀득쫀득해 보인단 말이야? 쫀득쫀득해 거를 안녕하세요 신곡입니다 여러분! 모래모래모래모래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25일 지금 12시 47분인데 방금 교회 갔다 왔고 장을 보고 왔잖아요 장을 보고 와서 이제 집에서 혼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제 혼자 크리스마스를 쓸쓸하게 즐길 건데 혼자니까 뭐할 것도 집에 가족도 없고 부모님들도 다 나가셨고 하, 진짜 리얼 혼자예요 여러분 이게 뭐야! 오늘은 그래서 집에서 혼자 크리스마스 즐기기예요 원래는 나가서 크리스마스 때 한옥마을에서 혼자 먹방 촬영하려고 했는데 너무 쓸쓸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혼자서 집에서 즐기기로 했는데 막상 집에 오니까 또 졸린 거예요 뭐 시간도 많겠다 일단 한숨 자고 시작하려고요 일단 한숨 자고 오겠습니다 이제 아 어, 힘들어 자고 일어났어 미워 네 지금은 2시 27분 아, 한시간 잤는데 일단 밥을 시킬 거야. 뭐 먹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그래도 짬뽕이 낫겠지? 크리스마스 때빨갛 게? 짬뽕에다가 탕수육 근데 여기 너무 비싸다 역시 프랜차이즈는 너무 비싸 그 동네 짬뽕집을 먹겠어 탕수육 짜장 짬뽕을 먹겠어 짬뽕 엄청 맵게 해주세요 드라마를 볼거예요 간식을 사왔지요 바아사하고자도사오고 초도 사오고 빵도 사오고 떡도 사오고 비슷한 치루도 사오고 <목소리> 떡 하나 먹어볼까? 끼는 떡. 그런데 말이죠. 아, 이집 사람이 어디 숨어든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외톨이라. 비밀한 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되는 게 <목소리> 하나도 없어. 내가 생각한 떡이 아니야! <목소리> 여러분, 안에 앙금이 들어있어요. 그, 나는 쫀득한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목소리> 완두콩 앙금의 그 만주 같아요, 만주. 너무 슬퍼, 난 찰떡 이런 빵 같은 그런 건줄 알았는데. 떡은 그래도 맛있겠죠? 떡은? 맛있겠죠? 떡은 맛있을 것같요 이 조직에서 아랫사람이 미쁜 지시을 무시할 수가 있어야죠. 조금 괜찮아. 어떻게? 서지안는이 없겠어요. 이불도 좀 가져올까? 따뜻한데. 어머니시고이 같은 지 근데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짜장면 시켰는데저 죽기만 신경 썼어. 그만해요. 뭐 얼굴 신데요. 응? 말다. 뭘 잘했다고 맨날 입국감을 올릴 꺾고 싶어. 오빠, 들어가. 할머큼했 잖아요. 아, 크리스마스인데. 혼자서 쓸쓸하게 짜장면 나눠 광 What say you, w 어요 t s 요왔요요 u That's a me. w h 어 t s a me. That's a me. That's a me. That's a me. 그 h a t 이것 때문에 짙은 나가는 거야? 나 차고 하는 거는 그만이지만 그뒤는그뒤는 티는... 그 어쩔 건데 응응 음. 음. 이래 먹방이 아닐까 편하게 먹을게요 형이 아 진짜 무섭다 이렇게 무서운 애인줄 몰랐어 오, 늘점 맛있다 매일 정리했습니다 응. 매일 도시에서 보냈으니까 그걸로 보내요 네 <overhead> <unks> <웃음> 죄송해요 저 때문에 차장님 퇴근도 늦어지시고 유리씨가 <웃음> 전에 그랬죠? <웃음> 당신은 왜 그런거냐고 스도 있고 품 있게 일한다고 vip사에서도 평편이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빌트지 않아 좋네요 괜찮은 와이프를 줬어요 아니 고럼 국물 떠먹어야 돼 불편한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사장님도 알고 계셔야 할것 같아서요 그럼 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음, 맛있어 맛있어 얘기좀 해. 무슨 얘기 당신이 눈을 깜짝하라고날속인이게 뻔히 바람을 펴도 이렇게 더러워. 더러워. 쟤가 나쁜 놈이야. 한순간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부를 잃 같이 가자. 같이. 그렇게 바람은 왜 펴? 맛있그 끝! 다 먹었쌍! 아, 탕수국은 아, 저녁에 먹어야겠어, 배불러 아 먹었으니까 또 누워야지 프트나 때도 쓰지 않을 거야. 아 벌써 딸가고얘기하뭐 영화 볼게 없나? <웃음> 좀더 쉬지. 크리스마스 특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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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영화 보고 올게요 영화는 이거 저작권 걸리니까 안녕 <웃음> 여러분 영화도 다 보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안가 <웃음> 아직도 5시 35분이야 크리스마스가 아직 6시간이 넘게 남았어 <웃음> 여러분 저는 자는 게 답일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치킨 먹방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영상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어? 어 영상이 방금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을 업로드 해야 되고 이제, 이제 엔딩을 끝나자마자 영상을 업로드 할 거예요 네 여러분 나홀로의 크리스마스때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뭐야 그냥 오늘은 그냥 25일이야 그냥 어제 연장선일 뿐인 거야 그냥 성탄절이야 나홀로 집에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자가지고 내일 일어나 할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구요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구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